출고된 지 1000km를 갓 넘은 따끈따끈한 세이입니다 할로겐 사용으로 출고되었는데요. 누런 라이트 색온도를 바꾸고자,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를 측정합니다. 운전석은 조사각이 양호해 보이나, 조수석은 우측으로 많이 틀어져 있네요. 신차라고 해서 꼭 조사각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LED V1입니다. 펠리세이드의 할로겐 전구 규격인 9,000호 전용 제품이며 제품 보증기간 1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1 9,000호 규격은 H7과는 다르게 차종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라비오 LED 제품 장착 가능 차종 리스트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캡을 탈거 후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9,000호 타입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탈거할 수 있습니다 보라비오 LED를 장착합니다 브라켓 노치가 모두 걸리도록 해준 후 배선은 6시 방향이 되도록 해주고요 전원을 인가해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정확한 조사각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행 차량 및맞은편차량에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확인한 수치입니다 차량 등록증의 검사 통과를 위한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 및 전산 등록을 마치면 작업이 끝납니다. 해당 튜닝을 위한 별도 구조 변경이나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더보기